안녕하세요 차쿨 수강생 에릭입니다 책과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을 나름대로 공부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부족함이 많이 느껴져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플루토스 강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실황을 전달해주시고 그 다음 다양한 차트 공부를 제공해 주셔서 아, 이런 팀이라면 한번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싶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아무래도 좋았던 점은 오프라인 강의다 보니까 1대1로 다양한 질문을 할수 있고 제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빠르게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해서 강의를 듣다 보니 조금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뛰어난 트레이더가 꼭 차트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플루티스팀의 강사팀은 참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실력이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초신자나 혹은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참 좋았습니다.